스트립의 가운데 돌출된 부분이 틈새에 맞춰지도록 해서. 저는 네그래 한다. 안녕통 t v 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는 크게 바디와 샤시로 나뉩니다. 바디는 차체라고 부르며 운전자나 승객, 화물 등을 적재하기 위한 장치이고 샤시는 자동차가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를 의미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합쳐지고 조립이 되면서 완전한 모양의 자동차가 탄생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의 기능을 지탱해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품 소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무입니다. 대표적인 타이어를 비롯해서 호스, 몰딩 등 자동차의 뇌 외장뿐만 아니라 샤시의 곳곳까지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담당하는 정말 많은 고무 부품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끔은 아예 이런 것도 좀 추가가 돼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고무 부품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애프터마켓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고무 부품들은 편의성과 안락함에 연관된 부품들이 많은데요. 또 자동차의 오염을 방지해주는 부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에서 각각 그런 역할을 하는 고무 부품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직접 DIY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투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렁크 실링 스트립 동치뷰 봄철엔 황사와 미세먼지, 요즘처럼 가을엔 떨어지는 낙엽, 그리고 오염물에 섞인 눈과 비까지 틈새가 많은 자동차들엔썩 달갑지 않고 신경 쓰이는 것들이지. 자동차의 뒷면의 위쪽에 차체와 트렁크 뒷문이 만나는 곳의 틈새는 오염물이 스며들어 쌓이기 쉽고 유난히 지저분해지는 곳인데 신경 써서 닦거나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보는 것처럼 먼지와 오염물에 낙엽까지 섞여서 찌든 때가 되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영 찝찝하지. 그래서 이런 곳에 오염물들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는 고무 몰딩. 있어. 바로 이건데 트렁크 실링 스트립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겼어 한쪽면에는 3M테이프가 붙어있고 한쪽은 끝이 위쪽으로 살짝 휘어있는 모양이야 순정 부품은 아니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어 먼저 차량 위쪽에 차체와 트렁크 뒷면이 만나는 틈새 주변을 깨끗하게 닦고 탈지까지 해주면 더 좋겠지 스트립의 가운데 돌출된 부분이 틈새에 맞춰지도록 해서 3M테이프를 차체 쪽에 붙이고 사이즈 맞게 한쪽 끝을 잘라주면 끝 트렁크의 뒷문을 열어보면 차체와의 간섭이 큰 부담이 없어서 부드럽게 열리고 다시 닫으면 틈새를 막아주는 구조라 오염물이나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두 번째, 프론트 후드 스트립. 바로 이건데 이건 순정 부품이야. 정식 부품명은 스트립 아세이 프론트 후드라 하고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더라고. 보는 것처럼 한쪽은 구멍이 뚫린 튜브 형태이고 한쪽은 조금 도톰한 형태에 여러 개 클립이 쭉 끼워져 있어. 내차 후드를 열어보면 바로 여기 후드의 가장 앞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건데 짐작하겠지만 주행 중 빗물이나 이물질의 유입을 막아 엔진룸의 오염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 오랜 시간 눌려있다 보면 구멍의 크기도 작아지고 탄성을 잃고 달아서 완벽한 역할을 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땐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어 스트립의 클립을 리무버를 이용해 모두 빼내 스트립을 제거하고 오랜만에 제거한 김에 오염된 것을 깨끗이 닦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클립을 빼낸 자리에 클립을 끼우면 쉽게 끼워지고 완성이 되는 거야 참고로 소렌토 신용 모델처럼 후드와 범퍼가 겹쳐지는 구조 때문에 스트립이 생략된 차량들도 있던데 다양한 형태의 스트립이 있으니까 적당한 것을 골라 붙여줘도 좋을 것 같아 시청자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 고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저마다의 기능이 있습니다. 모두가 운전자의 편의와 안락함을 도와주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최전방과 후방에서 자동차의 오염을 방지해주는 두 가지 고무 부품을 알아봤는데요. 모두 저렴하고 장착하기 쉬운 것들이니까 수명이 다한 것은 교체도 해보시고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리다 네, 수고했어, 동치뷰.